이렇게 늦더라도 이게 폭신폭신함이 이게 온몸을 참 잠기, 감기기 때문에 30일 동안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용을 해보고 또 한번 교환도 할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반품도 할수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팔 수도 없겠죠 판매자가 안녕하세요, 고군입니다. 어, 저희 제가 오늘 또 새로 입고된 요 카라반의 어, 내부를 세팅을 할 거예요.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어, 꾸민 카라반이고 요 침상에 이제 새롭게 토퍼를 깔 텐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연인분들이 이렇게 쉬러 오시는 곳이다 보니까 요 매트리스 토퍼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깔 프리미엄 토퍼는 요위 드림이라는 어, 토퍼인데 아주 고가의 제품이에요 50만원대 이렇게 고가의 제품인데 네, 한번 까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가방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개봉하면은 이런식으로 3단으로 접어서 평소에는 보관을 할수 있어요 지금 같이 첨부되어 있는 요 첨부되어 있는 요 가방에 보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일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접어서 보관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깔끔이 공간은 따로 둘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식으로 슈퍼 싱글 사이즈를 어, 설치를 했거든요 지난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어, 7cm 정도의 두꺼운 꽤 두꺼운 두께이기 때문에 바닥용이어도 이런 식으로 눌러도 바로 복원이 되는 걸 보이시죠?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. 오, 또라도 이게 폭신폭신함이 이게 온몸을 착 잠기 감기기 때문에 오 상당히. 음 편해요 오 상당히 음 편해요 이게 고탄력이 뭐 어느 한 부분만 되어있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고탄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건력도 우수하고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 제품을 초이스가 한 이유가 제가 그동안 카라반마다 많은 토퍼를 이용했는데 음 솔직히 이제 마음에 드는 토퍼가 있는 경우에도 있었지만 어아 이건 좀별론데 라고 경험을 했던 토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드링 같은 경우에는 30일간의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이제 누워도 보고 이용을 해 보면은 이게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거 아니에요.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좀 검색을 해 보고 손님들이 이제 카라반 이용하시면서 좀 딱딱하다. 이제 그러한 거를 느끼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를 찾은 거거든요. 이게 지금 바닥 메모리폼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침대에 누우는 것처럼 푹신하면서도 너무, 이렇게, 어, 제가 또 너무 이게 소프트한 건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근데 착착 감기면서도 천천히 이제 허리를, 온몸을 잡아주는 이고탈력이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게 30일 동안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사용을 해보고, 또한번 교환도 할수 있고,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반품도 할수 있는, 그러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팔 수도 없겠죠 판매자가 근데 이 제품은 그런 30일간의 체험또 하면서 구매까지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하면서 내 몸에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에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를 이렇게 어, 체험을 해볼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요보관 능력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천천히 전체적으로 분산하면서 이게 체형을 잡혀 주니까 이거 상당히 이 편안하게 잠자리를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 밑에 쪽을 보시면 이렇게 어,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 밀리거나, 근데 여기서 뭐 뒤척이거나 해도 이렇게 투퍼가 밀리거나 하지 않게끔 어 잡아주고 있어요.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보관 따로 다시 보관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접어서 또 보관이 보관도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때나, 이렇게 간편하게 이동을 하면서 공간활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푹신하게누우면서 외부를 보면서 하나마내부에서 이렇게 캠핑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난 자야겠다 음, 편해.